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한국시간으로 10월 7일 플레이스테이션5가 드디어 그 속내를 훤히 내비쳤습니다 ps5의 크기는 폭 104mm 세로 390mm 가로 260mm로 역대 콘솔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상만 봐도 확 체감이 될만한게 무슨 콘솔이 옆에 계신 아저씨의 몸만해요 기계 포트는 usb-a 타입과 usb-c 타입이 탑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슈퍼 스피드를 지원하는 usb 포트가 두개램 포트와 hdmi 포트 그리고 파워 포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는 공개했을 당시 거치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 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4처럼 어느정도 각진 모델이 아닌 곡선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높일 순 있냐? 라는 말이 정말 많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는데요. 뭐 여러 설명이 들어갔지만 쉽게 설명해서 거치대 고정을 풀고 사이드로 거치대를 재배치해주면 눕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 특성상 단순히 옆으로 눕히기만 하면 되는 엑스박스와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디자인의 핵심은 본... <웃음> 본체 사이드에 달린 흰색 패널인데 이 부분은 그 컴퓨터 본체 옆에 달린 패널처럼 손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다소 떨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탈착이 쉽다는 점에서 커스텀 이 편하다는 장점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콘솔들이 공식 커스텀 품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커스텀 하기가 조금 불편한 구조였는데 이걸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대인 플레이스테이션4는 발열과 소음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지가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의 냉각팬은 양옆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쿨링팬은 직경 120mm, 두께 45mm의 양면 흡기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두곳에 배치되어있는 집진기를 통해 먼지도 효율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쿨러의 사이드에는 스토리지 확장을 위한 pci 4.0을 지원하는 m2 슬롯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기기 내부에 마련되어 있음과 동시에 덮개를 제거해야 장착할 수가 있어 조금 번거롭겠지만 장착 이후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역시 밝혔던대로 울트라 hd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가 장착이 되어있는데 이번 드라이브 유닛은 합금 케이스로 완전히 덮여 있으며 이중절연체로 마감 처리를 하여 소음과 진동을 잡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마더보드의 구성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양면을 사용한다에 반해 플레이스테이션5는 마치 컴퓨터의 마더보드처럼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cpu는 amd 라이젠 젠2 3세대로 8코어 16스레드 최대 3.5ghz로 구동이 되며 gpu는 amd 라데온 r d n a 2 베이스 그래픽 엔진을 이용하여 최대 2.34ghz로 구동이 되며 10.3 테라 플롭스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는 gddr6를 8개를 탑재하여 4 4 8 g b 세크의 대역폭 성능을 낼수 있으며 스토리지는 온보드 방식으로 825gb s s d 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 s d 를 컨트롤하는 커스텀 ssd 컨트롤러를 추가적으로 장착 하여 읽기 속도가 미가공 데이터 전송 속도 기준으로 5 5 g b 세크의 성능을 낼수 있어 게임의 로딩 속도를 혁신 적으로 줄여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의 칩셋은 매우 높은 클럭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발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에서는 리퀴드 메탈 그러니까 액체 금속을 써멀 구리스 대신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을 조져줄 제일 중요한 부품인 히트싱크는 플레이스테이션3 플레이스테이션4와 동일하게 히트파이프를 사용하였고 플레이스테이션4 시절보다 거의 2배 이상 정도로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기 흐름의 형태를 개선하여 베이퍼 챔버와 동급의 성능을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5의 파워는 전격출력 350W로 엑스박스 시리즈X의 300W보다 약 50W가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체는 타 전문가들이나 리뷰 채널이 아닌 소니 본인들이 직접 해체하고 업로드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ps5는 전세대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소음과 발열을 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번 영상을 직접 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해진 히트싱크는 육안으로만 보았을 때 거의 본판의 40%를 차지할 만큼 거대해졌으며 양면 흡기방식과 먼지 제거를 통한 쿨링 능력의 개선 써멀도 아닌 무려 리퀴드 메탈을 사용한 점은 진짜 그냥 이번 세대는 쿨링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입니다 리퀴드 메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찬반이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 써멀들의 성능은 50에서 10 와트 퍼 미터 켈빈의 열 존도율을 가지고 있는데에 반해 리퀴드 메탈 같은 경우는 최소 40에서 80 와트 퍼 미터 켈빈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써멀 그리스와는 달리 액체 금속은 굳지 않기 때문에 재도포가 필요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오픈하거나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누수가 발생한다면 보드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불안정하고 얼마나 발열이 심하면 리퀴드 메탈까지 사용해야 될 정도인가 라는 의견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5 측도 이 점을 알고 있는지 이 리퀴드 메타를 위해서 2년 넘게 준비를 해왔다고 발언하였기 때문에 나름 안정성 측면에서는 준비를 확실하게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왜 이렇게까지 기기가 클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만한 영상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전체적인 디자인들을 보면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작은 보드에 기기들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데에 반해 플레이스테이션5는 크기만큼 이나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통풍구로 되어 있어 정말 이번 기기는 이악 물고 쿨링에 몰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구동된 버전을 돌려봐야 알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나름 플레이스테이션4의 문제점들을 크게 개선시켰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이번 발표 이후 소니가 생각보다 열심히 일을 했구나 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만큼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